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인 영화 추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Hello 제가 인생 영화라던가 인생 드라마, 인생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인 영화를 먼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인생영화들이 목록이 꽤 많고 거기서 조금 추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랑 느낌좀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파트1, 파트2로 이제 나눠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오늘은 파트1에 해당되는 장르로 나눈 거고요 액션 드라마랑 같이 섞여있는 장르들이랑 멜로드라마, 앤드 로맨스 그리고 코미디까지 해서 이네 장르를 할 거고 이제 파트 2에도 또네 가지 장르를 할 거예요. 액션 장르에서 첫 번째 영상 인타임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유전자가 조작된 도시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25세에 노화가 멈추고 팔뚝에 새겨진 카운트 바디 시계라는 게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곧 화폐가 되고, 뭐 음식을 먹는다던가 버스를 탄다던가 등등 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바디 시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시계를 쓸 때마다 이게 단축이 되잖아요. 수면과 직결이 돼서 점점 이제 소모가 되게 되면은 0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으로 영생을 누리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근근히 생활하고 시간 노동이라는 거를 통해서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시간을 빌리거나 훔치거나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인공 윌 살라스는 25세로 두번 지나간 50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8세 청년이에요 어느 날 윌은 술을 좋아하는 친구 보레를 데리러 술집을 가게 되는데 팔뚝에 100년이 적혀 있는 남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남성한테 가서 충고를 합니다 시간 털리기 전에 여기서 나가라고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이상하게 등등도만등도하고 넘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미닛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자를 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뺏어가려고 윌은 이 남자를 구해주고 건물에 같이 들어가 숨어요 다음날 아침에 윌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윌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고 사라집니다 위리 네, 10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난 후부터의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줄거리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 시간과 수명을 직결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재로 만든 영화잖아요. 시간도 이제 수명과 맞먹는 동시에 금 같은 존재니까 잘 시간을 활용해라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단한 것도 스타일에 안 받으시고 잔인한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인타임 한번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라마랑 같이 섞여있는 장르로 넘어갈 건데 스텝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간략하게 시즌 1부터 5를 각자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은 시즌 1은 바나나 길거리댄서 타일러가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습니다 공사 중에 우연하게 마주하게 된 발레리나 노라를 만나게 돼요. 둘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춤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기로 관심이 생기고 친해지게 돼요. 타일러가 노라의 공연에 보조로 춤을 추게 되면서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비보이 플러스 발레를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둘은 최고의 공연을 만들게 돼요. 그런 내용이 스텝업1이고요 스텝업2는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길거리 댄서들이 댄스 배틀에 나가게 되면서 그 일을 다룬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앤디와 무스 크루가 만들어지는데 빗속에서 멋진 공연을 통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게스텝2예요 그리고 스텝업3입니다 무스가 대학에 들어가서 댄스팀 피라테스와 함께 세계대회를 정복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무스는 엄청난 존재감으로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게 되고요 무스가 팀원을 모아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스텝 4는 주인공은 션이 등장해요 이게 약간 시리즈마다 주인공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션은 목 이라는 크루로 유튜브 영상을 찍고 다니는 그런 몹 M O b 라는 크루가 여러 플래시 몹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요 개발로 인해 사라진 동네를 위해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감동한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개발을 멈추게 된다 5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몹크루가 마이애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고 거기서 활약을 막 해가지고 발판을 삼은 션과 몹크루는 LA에 진출을 해요 근데 변변치 않은 일도 못 구하고 기분전환 할겸 찾은 술집에서 그림나이츠라는 댄스 크루를 만나게 돼요 그 크루와 갑자기 즉흥 댄스 배틀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패배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엎친데 덧친 경우로 집세마저 낼 돈이 없어서 몹크루들이 마이애미로 이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션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홀로 남아요. LA에. 이제 아무것도 안할순 없으니까 션이 댄스 오디션에 막 검색을 해요. 더 보텍스라는 경영 대회를 알게 돼요. 근데 무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출연을 하자고 연락을 합니다. 알겠다고 해서 둘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대회를 나갈 이제 크루들을 한 명씩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집을 하고 모아서 경연에 나가서 춤추고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스태업이라는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진짜 별로예 없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도 이런 신나는 거, 뮤지컬 관련된 장르의 드라, 영화라던가, 댄스를 하는 영화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스토리를 정말 많이 따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야 맨날 춤만 추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 다음에 트와일라잇 트와일라잇은 시리즈도 많을 뿐더러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면 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트와일라잇만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트와일라이트는 시리즈예요. 트와일라잇, 뉴문, 이클립스, 브레이킹덤 파트1, 파트2로 나눠져가지고 다섯 개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인공 벨라스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벨라스완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포크스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벨라가. 전학을 온 학교에는 적응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벨라 눈에 유독 띄었던 에드워드라는 남학생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분위기 뿜뿜해가지고 계속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그렇고 벨라도 서로에게 약간 계속 끌리는 상태인 거죠. 끌리는 상태에서 약간 벨라가 사고로 날 뻔한 것도 되게 수상할 정도로 센 힘으로 막아주던가 뭐 그렇게 에드워드가 조금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떡밥을 계속 줍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에 더 끌리게 되면 점점 친해지게 되고 이제 에드워드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이제 더 끌려서 더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이이야기의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을 담은 내용이에요 뱀파이어 역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게 나오고 벨라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이러니까 볼만해요 솔직히 저는 되게 볼만했고 시간 때우기 용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틀 포레스트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게 있잖아요 한국에 저는 그 한국 편을 봤고 도시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게 알바하고 이제 근근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현타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살던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시골로 내려가게 돼서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같이 만나게 되면서 그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하고 사계절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계절을 보내게 되면서 내용들을 정말 잔잔하고 힐링을 할수 있게 이렇게 풀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보자마자 시골에서 살면 이런 느낌인가 진짜 많이 느꼈고 진짜 힐링의 끝판왕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오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도 되게 잔잔하면서 자극 없는 음식들 음식의 본연의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편한 것만 찾는 그런 시대에서 여유를 느끼고 노를 하나하나 직접 해가면서 뿌듯함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라는 <웃음> 영화 제목이에요.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야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하니까 공부랑도 담을 쌓게 되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구제불능문제아라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와중에도 그녀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어 주던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 학원을 알게 돼요 그 학원 선생님이 초긍정츠보타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분과 만나게 되면서 우등생도 꿈꾸기 힘든 엄청난 명문대를 진학을 하게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정말 아무 기초도 없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배우는 수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본인의 꿈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성장 소리예요. 주인공의.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정말 영화를 보는데도 영화 주인공을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되게 풋풋하면서도 아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런 시기 때 저렇게 한번 도전을 좀 해볼 걸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예요.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라는 곳에서 사치, 요시노, 치카라는 세 자매가 살고 있는데 15년 전 집을 떠나서 살았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사그라들고 추억도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홀로 남겨진 이북 여동생 스츠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이북 여동생한테 이상하게 왠지 마음이 쓰여가지고 스츠, 우리랑 같이 가서 살래?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츠가 받아들이면서 체 자매가 살았던 집에 내네 자매가 되면서 이제 각자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잔잔한 내용인데 잔잔하게 힐링을 주는 반면에 색다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잔잔한 영화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멜로드라마 앤드 로맨스입니다. 근데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열가지 이유 상냥하고 얼굴도 예쁜 비앙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비앙카는 인기도 진짜 만점인데 데이트를 한 번도 못해본 거예요. 근데 그 데이트를 못했던 이유가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는 절대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진짜 엄금을 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비앙카에게는 캣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캣은 언더그라운드 럭밴드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인물이고 어디서든 거침없이 이제 독서를 내뿜는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에게도 인기가 없겠죠. 그런데 아빠의 규칙이 약간 바뀌어서 캣이 남친을 사귀면 비앙카도 데이트를 할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앙카는 캣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비앙카에게 한눈에 반한 카메론이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이 상황을 캐치를 하고 캣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려고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카메론 레이더망에 잡힌 요상한 소문만 진짜 무성한 패트릭이라는 아이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패트릭과 캣을 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 끝에 서서히 마음이 맞아가지고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내용이 시간이 약간 흐르면흐를수록이 패트릭과 캣의 매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 케미가 장난이 아닌 거죠 되게 풋풋한 꽁냥꽁냥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즌 1부터 3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만의 짝사랑 편지 를 써놓은 거를 라라진의 동생 키티가 당사자들한테 그걸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옆집 남사친이자 언니의 전남친 조씨에게도 그 편지가 간 거예요 편지를 들고 있는 조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씨와 마주치자마자 그 옆에 있던 피터와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끼야 둘은 가짜 커플 행세를 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둘의 마음에 점차 열리고 좋아지게 되면서 사귀게 됩니다. 2편은 라라진과 사귀게 된 피터 사이에 존 앰브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 3편은 한국으로 여행을 온 라라진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둘은 케이크와 음료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라라진과 피터가 그러다가 라라진과 피터 둘다스탠퍼드 대학에 이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뉴욕을 졸업여행으로 갔다가 라라진은 대학교 진로 문제로 갈등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피터와 라라진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라라진은 좀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제 그거를 좀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특이했던 점은 주인공분의 국적 한국인과 이제 미국인의 혼혈로 나와가지고 시즌이 거듭날수록 약간 한국적인 요소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해도 그런 속에서도 약간 미국 영화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나와서 좀색다로 느낌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이것도 풋풋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약간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시간 때우기 용어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About Time입니다. 팀의 아버지가 주인공 팀에게 가문의 남자들만 할수 있는 시간 여행의 비법을 알려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팀은 동도 명예도 아닌 사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귀엽고 사랑스럽고 화끈한 메리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팀와의 사랑에 행복한 나를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팀의 아버지가 했던. 말씀 중에 인생은 누구나 비슷한 길을 걸어간다 결국엔 늙어서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일 뿐이다 결혼은 따뜻한 사람하고 하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잔잔하고 약간 알게 모르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잔잔한 영화 그리고 조금 판타지 소재가 좀 섞여 있는 저가 궁금하시면 저는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영화요. 2015년 현재의 수현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수현이라는 주인공이 의료봉사 활동 중에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됐는데 그 소녀의 할아버지로부터 신비로운 10개의 알약으로 염내를 받게 돼요. 호기심에 그 알약을 현재의 수현이 하나를 삼키게 됩니다. 삼키게 되고 나서 이제 순간 잠에 빠져드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30년 전 과거의 자신과 마주치게 된 거죠. 1985년이고 오래된 연인 연아와 행복한 나날들을 이제 보내던 과거의 수연은 현재의 수연이 쓰러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돕게 된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도운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30년 후에 수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남자는 황당해하던. 과거의 수연은 그가 내미는 증거들을 보고 점차 혼란에 빠지게 돼요 과거의 수연과 현재의 수연이 같이 현재의 인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그리고 되게 좀 애잔하고 절절한 사랑 얘기도 들어가 있고 내용 도 되게 신박해 가지고 재밌게 잘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포 e 라이즈 선셋 미드나잇 이것도 세 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 1편의 썸 i 이즈가 여행 중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비엔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비엔나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셀린느와 제시가 9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2에서 다루는 거고 3는 제시와 셀린드가 그 사이에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쌍둥이 니나와 엘라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작가로 성공한 제시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제시는 이 아들의 성장기를 좀 같이 보내고 싶어서 시카고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닐 기회가 생긴 셀린드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 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세편다 봤을 때 느낀 점은 진짜 연인이라는 건 따로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우연치 않게 만난 남녀 두 사람이잖아요 호감이 안 생겨가지고 안친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부부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약간 로망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이래가지고 단단하게 보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이런 공감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소녀시대 그저 그런 연애를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불쌍하다는 험담만 듣는 린전신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그 린전신은 즐거웠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학창시절은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그녀는 학교 킹카 오양을 짝사랑하게 되는데 행운의 편지로 타오민민을 짝사랑하고 있던 시타의 위와 엮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좋아하는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이 슈타이 위는 친구가 죽은 이후로 삐뚤어지게 되었는데 린전신이 예전으로 돌아오라며 다독여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학창시절의 내용을 상상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풋풋한 연애 이야기라 가지고 대만영화의 이런 학창시절 이야기의 분위기가 진짜 잘 담기고 되게 약간 유치하면서도 재밌는 풋풋하고 잔잔한 대만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학교 대표 얼간이커징 텅과 친구들은 최고의 모범생 천자이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수업 도중에 사고를 친커징 텅은 천자이의 특별 감시를 받게 되면서 둘이 이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천자이에 대한 마음이 커진, 커진 텅은 자신의 방법으로 고백을 했는데 현자인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5년 뒤에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약간 그런 묘한 기류가 흐르는 내용인데 이 영화도 내용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대부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약간 엔딩으로 성인되고 나서 만났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나의 소녀시대와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풋풋해가지고 대만 영화에 단잔하면서 약간 풋풋한 그런 걸 보고 싶으시면은 이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장난스러운 키스 사랑스럽지만 어딘가 약간 모자른 여고생 위안샹치는 첫등교날에 실수로 한 남학생과 입을 맞추게 돼요 그 남학생이 잘생기고 운동도 공부도 다 잘하는 A반 남신 장수주 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반에 등급을 매겨놔요 A, B, C, D 이렇게 했는 이 여고생 위안샹치는 제일 끝반이에요. 이 장수주는 진짜 A반의 남신, 정교생 애들이 다 좋아하고 선생님들까지 좋아하는 그런 남신이. 2년이 지난 후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된 위양상치는 용기를 내서 장수주한테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교생의다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고백을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위안 샹친은 더 이상 장수주를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위안 샹친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데 위안 샹친의 아빠의 오랜 친구가 장수주의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장수주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장수주가 위양샹친에 과외를 해주고 서로 호감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서 사귀게 됐는데 갑자기 장수주가 기업을 물려받고 막 이러면서 그 사이에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이제 이어지는 제이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가 되게 유치한 소재도 많고 뭐 저렇게까지 오바스럽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요소도 들 되게 많아요. 그냥 그 나라의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나라에서 표현하는 유머 소재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봤는데 그게 조금 억지스럽고 유치하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코미디 인턴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신화를 이룬 줄스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한편 그 회사에서 그 약간 좋은 취지로 나이가 많으신 인원을 뽑게 되는데 수십 년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인 만능 70세 벤이 인턴으로 채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줄수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벤을 통해서 줄수가 몰랐던 인생의 참맛 이런 거를 좀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영화는 누구든 저한테 너 인생 영화 하나만 꼽으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영화가 이 인턴이에요 이게 마냥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쏙쏙 나오는 그런 유머 소재도 너무너무 제 스타일에 딱 맞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요즘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약간 뜨는 추세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같이 어울리기 힘든 그런 느낌의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렇게도 같이 마주하고 같이 일을 할수 있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해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알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70세 벤의 참 어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거에 좀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쓴소리도 조금 해주고 인생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던 그런 따뜻한 조언들이 마음과 되게 딱 맞았던 것 같아서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피치 퍼펙트 피치 퍼펙트도 시즌 1부터 3까지 있어요 1은 인형 같은 외모와 환상적인 하모니 얼핏 보기에는 모든 걸 갖춰진 듯하지만 식상은 레파토리 구성으로 매번 탈락의 쓴맛을 봐야 하는 여성 아카펠라 그룹 벨라스 에 대한 내용인데 새로운 캠퍼스 생활이 시작이 되고 나서 야심찬 계획을 세워요 그게 바로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는 거거든요 절대권력 리더 오브리와 청아한 고음의 클로이 이두 명의 필두로 인해서 록시크 베카, 폭풍 성대팻 에이미, 카리스마 래퍼 신시아 섹시 담당을 하고 있는 스테이 미친 존재감 릴리까지 오디션을 통해서 그 새로운 멤버들이 영입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음악과 파워풀한 안무로 재탄생한 벨라스. 탄대로일것 같았더니 그녀들 앞에 지난해 우승자이자 매력만점 혼남들의 총집합 트러블 메이커가 나타나서 앞길을 막아버려요. 환상의 보이스도 아찔한 로맨스도 포기할 수 없는 벨라스 우승 트로피와 달콤한 사랑까지 쟁취하는 그런 내용이 1이고요 그걸 이어서 2에서는 아카펠라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던 전통의 여성 걸그룹 벨라스 하필이면 대통령 생일 파티 축하 공연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던 중 진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 낯뜨거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신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해체 위기까지 놓인 벨라스에게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다시 노래를 할수 있다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면서 만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3는 그 후에는 각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살 길을 살고 있는 벨라스 부원들이 갑자기 에밀리로부터 동창의 소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무대를 이제 갈망하고 있던 부원들이 오브리의 아빠가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으로 위문 공연에 참여할 를수 있게 된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거기서 미국 유명 DJ 칼리드도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의 눈에 띄게 된 팀이 칼리드 콘서트의 오프닝을 맡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유럽 각지에서 군 위문 공연을 하게 되면서 사고도 엄청 많이 치게 됩니다. 그때 칼리드 부하 직원과 친해진 베카가 칼리드 DJ 용품을 쳐가지고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사용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허락을 받고 나서 즉석으로 곡과 녹음을 뚝딱뚝딱 만들어요. 이제 칼리드의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칼리드가 벨라스가 아니고 베카한테 그러니까 자기야 계약을 하고 나의 콘서트에서 너를 오프닝에 서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벨라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이 진짜 빠지게 돼요 근데 그때 에이미의 아빠가 범죄자라서 에이미가 그를 피해가 안 했었어요 에이미의 돈을 찾으려고 왔던 게 무적이 었고 그걸 알게 된 에이미가 도망치게 됩니다 베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벨라스 멤버들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베카와 에이미가 인질로 잡혀있는 벨라스들을 구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베카가 칼레드와 있었던 계약과 오프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벨라스들은 좋은 기회니까 해보라면서 격려를 해주게 되었고 오프닝 무대를 베카가 맡게 돼요 근데 이제 백카가 혼자 맨 처음에는 올라가서 오프닝 무대를 하다가 중간부터 꿈 무렵에 백카가 이제 모든 멤버들을 공연장에 끌고 올라가서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아카펠라 그룹이라는 신박한 소재잖아요 그 벨라스라는 그룹에 있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막 다룬 거라서 되게 재밌어요 다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되게 지루할 틈 없이 되게 재밌거든요 흥각 없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제외하고는 솔직히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피치 퍼펙트도 되게 유머 요소도 되게 많고요 웃음을 보이면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영화 추천 영상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이 많은 영화들 중에서 각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영화들을 조금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파트2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음.